안녕하세요.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4번째 러브레터. 짐을 나누는 사랑. 짐을 나누는 사랑. share their burdens and so complete Christ's law. share their burdens and so complete Christ's law. 갈라디아서, 영어로 Galatians죠. Galatians.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한국말 성경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음, 제목에 있는 거는 더 메시지 번역본이고요. 우리가 교과서처럼 보는 C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에서는 You obey the law of Christ when you offer each other a helping hand.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멋진 표현들입니다 어, 준비한 얘기는 아닌데 어, 불현듯또 자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교회도 다녔지만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내 짐을 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이 짐을 져라 어, 이런거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혹시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어,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 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을 완성한다, 컴플릿한다, 오베이, 복종한다. 어또 fulfill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있습니다. 성취한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성경을 통해서 음,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오늘 나온. 어 서로, 서로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서로의 짐을 캐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져주는 거죠 짐을 져주고 쉐어 a 나누고 이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 법을 이법 완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목처럼 짐을 나누는 사랑일수 있다는 거죠 어, 새,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이사야 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짐을, 어, 목숨을 걸고 나누어 주신 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겠죠. 어, cv에 보면 도입부분에, My friends, you are spiritual. 여러분들 영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적이라는 것이, 어, 우리 일상,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일상과 매우 밀접한 사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짐을 이제 짐을 나눠지기 위해서 또 5절에 보면 We each must carry our own load l o a d 가 우리 할당량 짐 우리 스스로의 짐도 반드시 질수 있어야 한다 어, Do your own work well 4절에 보면 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해라 사실 자기 짐을 열심히 잘 지고 어,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목숨 걸고 지키질 때 남의 짐도 나누어질 수 있는 거겠죠. 자기 짐도 내팽개치고 뭐 도와라. 뭐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 구절에 보면 6장 갈라디아서 6장 구절에 보면 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는데씨 v 에는 Don't get tired of helping others. 남들을 돕다가 지치지 말아라. 이렇게 또 비슷한 표현이죠. 예. 우리가 남들을 돕다 보면 지칠 때가 있잖아요. 아, 이렇게까지 내가 도와야 되나 이런 지치는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부분도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음. 8절에 보면 If you follow your selfish desires, you will harvest destruction. 만족할지 못할 때 Destruction, Destroy, 스스로를 Destroy 한다고 말씀드렸죠. 망친다고. 근데 역시 비슷한 표현이죠. Selfish Desires, 이기적인 Desires, 갈망들, 열망들만을 쫓아간다면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은 Destruction인데, But if you follow the spirit 하나님의 영을 쫓아가면, You will harvest eternal life. eternal life를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추수하게 될 것이다. 어 신비로운 표현이죠. 예, 대조적인 표현입니다. 멸망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추수할 것이냐.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어그갈라디아스 6장 영어성경 CV를 좀 봐봤고요. 이제 개인적인 신과 사랑에 빠진 그리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어 영적인 것은 돕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구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이에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영적으로 자부하는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영적인 리더는 저는 확신하는데 이런 성경을 보면서 이런 짐을 잘 분배해서 어 한 명이 힘들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소수가 힘들게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분배하는 것이 탁월한 영적인 리더가 해야 될 일이라고 확신을 하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음, 그분과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분과 함께 누군가를 돕는 것이 맞지못해 죽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예 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때론 그렇게 해야 될 수가 있지만, 마음 속에, 어, 세상이 줄수 없는 그런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또, 어, 갈수 있지 않나. 그게 참 신비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예수님께 십자가 질 수, 안, 안질수 있으면 안 짓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어, 눈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을 참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가 힘들게 남을 도우면서도 또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할,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크리스천의 삶의 참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음, 소위 빅 네임스들이 있어요. 뭐, 종교교육하면 마틴 루터, 존 켈빈, 뭐, 이렇게 빅 네임스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시대의 리더로 부른 것을 인정하면서 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 응원하고 후원하고 뭐 영광을 받지 못하고 빛을 받지 못하고 이름도 기억되지 못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눈부신 활약들이 있었다고 어, 그런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있는데 저도 100% 동의를 합니다. 저제 예. 기억에 이 제가 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영어로 했잖아요. 그래서 원서들을 보다 보면 오늘 기억에 남는 표현이 Nameless Christians, Nameless. 이름이 없다는 게 음, 진짜 이름이 없기 보다는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예. 예, 유명한 그런 어, 유명 인사가 아닌 크리스천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에 보면 셀수 없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증인들이죠. 예, 믿음의 동지들이고 이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힘나라고 응원하고 있다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라고 믿음의 경주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무엇일까요? 역시 예, 돕는 거죠.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는 힘을 다해서 나의 또 일을 하면서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거겠죠. 예. 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저도 거의 12시 다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뭐좀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바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어... 정말 짐을 지는 것이 어, 분명히 희생이 있죠. 나의 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짐을 지는 것이 희생인데 어, 내리사랑이란 부모의 사랑이 사실은 그렇고 자식들이 짐을 져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어렸을 때 이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예, 많은 희생을 합니까. 예. 어 그렇죠. 음, 정말 아주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볼게요. 짐을 진다는 거. 어, 제가 저의 친형교회에서 2년 정도 젊은 예배 설교를, 이제 설교 돕는 사역을 하고, 최근 이제 한참 됐네요, 또. 이제 몇 개월 전에 마무리를, 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이제, 친형하고, 친형의 이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친동생이 갔을 때는 뭐 장단점이 사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어, 그런데 하여튼간, 이제 형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와서 이렇게 젊은이들, 그런 학생들을 좀 교육 전도사로 어, 애들 좀 이렇게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고 할 때, 이제 처음에 교회 자정상 사례비는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도 고민하다가 기꺼이 돕기로 했던 이유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젊은 친구들에게 쉐어하는 거를 특별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주셨던 것도 있, 있지만 또 개인적으로 친형과 어린 시절에 또 많은 추억들이 있고 또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해서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때 예. 특히 이제 기, 오늘도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것은 형이 이제 남서울교회인가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근무할 때인데 어, 꽤 오래 전이에요 예. 꽤 오래 전입니다 예. 그때 이제 이제 바쁜 일정이었을 텐데 교회가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막 신방도 많이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바쁜 일정들이었을 텐데 제가 이제 이사를 제이 간다고 좀 차가 없을 때라서 좀 도와 달라고 형 차로 좀 도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이제 일정이 맞으면 도와주겠다고 하고 이사 뭐 원룸 이사니까 짐이 상당히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분명 이게 좀 육체적인 노동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작은 작은이런거뭐어떤 차를 소형차를 끌고 와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인가 4층인가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름날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반팔을 입고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이제 짐을 같이 날라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죠. 빼박동이죠. 빼박동.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도 이런 또 생각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 영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육체, 육적인 일상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에서도 끊임없이 사실은 그렇게 어, 밀접한 연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얘기하죠.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이고 위선인지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당시에 제사장들 멋진 옷을 입고 있었고 높은 소위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의 어떤 말뿐인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심한 욕들을 하셨죠. 어, 선한 사마리아인 Good, Good Samaritans라는 예, 단체도 있죠 예, 자선단체, charity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말 위험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예,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helping hand,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가족이고 사랑이고 형제이고 자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음, 돕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에서도 예, 크고 작은 도움이 늘 어떤 변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뭐 용, 영, 영수증 용지가 떨어졌는데 포스 업체 연락을 미리 못해서 영수증 용지가 없다든지, 뭐 그러면 근처에 있는 다른 카페나 또 제가 가는 밥집 사장님들한테 도움을 한, 청해야 한다든지, 뭔께 뭐 도와주세요. 최근에도 제가 뺀지가 필요한 일이 있었는데 철사를 자르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근처에 데근또 여러 가게 사장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뭔께 뭐 도와주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어, 감사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나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에게 오는 사람 또는 내가 볼때 아, 저 사람은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도와주고 싶다 이 구체적이라는 거, 저 사람이 힘들어하는 저 짐을 좀 들어줘야겠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반대가 이제 철저히 이기적인 무서운 이기심 이건 죄죠 죄성 동시에 존재하는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처럼 그리스의 법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순종하는 방법은 바로 짐을 나누는 것 돕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음, 세계의 제가 경험한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세요 시간이 얼마나 됐지 16분이네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부담없이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이런 일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 있을 거예요 어제 직원들한테는 좀 했던 얘기 같은데 저 부모님한테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직원들하고 식사를 시켜 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시켜 먹습니다. 뭐이러다가 만들어 먹는다는 게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 이미지상 배달 음식을 뭐 코로나이기도 하고 많이 시켜 먹는데 저희 카페 이제 근처에서 자주 시키는 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우연히 정말 성령의 인도로 알게 됐다는 좀 너무 웃긴데 하여튼 희한하게 안 가는 방향인데 거기 밥집을 한번 가봐야겠다 지나가다가 그냥 밥집 있다는 것만 알았다가, 근데 정말 갔어야 하는 밥집이에요. 이름도 얘기할게요. 서교동 쪽에 서교밥집이라는, 이름이 서교밥집이에요. 예. 근데 한 10년, 한 9년 정도 됐나, 어쨌든 꽤 됐는데, 거기가 5천원이라는 요즘에 존재하기 힘든 싼 가격으로 뭐 왕돈가스라든지 꼬막, 꼬막덮밥, 딴 데는 거의 뭐 만원 아닌가요? 꼬막 덮밥, 육회 덮밥 이런 것도 최소 막 8, 9천원, 만원 할 텐데 5천원에 판매를 하시고 물론 얼마나 그 꼬막이나 육회가 좋은 것이냐 이런 건뭐 다른 문제겠지만 제가 둘다 먹어봤는데 꽤 먹을만하고요. 우리 직원들도 뭐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지가 맛있어요. 꼬막 덮밥, 육회 덮밥, 왕돈가스, 육개장. 나머지 메뉴들은 솔직히 좀 약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 사장님이 들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종종 이제 시켜 먹는데, 제가 이제 집이 망원동이고 카페가 이제 석교동인데 주소를 바쁘다 보면 확인을 못해서 이제 카페가 있는 서교동으로이 음식을 시켜야 되는데, 망원동 주소로 시킨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지금처럼 지금의 불볕도인 아니고 한, 한달 한 정도 더된것 같은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할 때, 근데 그제사유밥집의 사장님께서 자전거를 타고 뭐 운동 때문에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나이 또래나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이가 적지 않으시, 않으세요 않으 근데 그 자전거를 타고 이제 제가 배달 잘못 시켜서 카페로 와야 될 음식이 저희 잘못으로 망원동 집으로 배달을 하셔서 이제 연락이 안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예.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차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 사장님 너무 죄송합니다. 사장님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아 사장님 잘한다 했던가. 죄송합니다. 제가 어 주소를 집 주소로 했는데 혹시 알려드리는 주소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배달비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날도 더워졌는데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이제 당연히 제가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더니 그분이 헌케이 알겠다고 이제 한 지하철로 두정거장 되는 거리니까 아주 가깝진 않습니다. 자전거를 타기에 어, 하고 이제 오셨어요. 그 5,000원을 추가 배달비로 건네 드리는데 어, 한상고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특이하죠. 여러분 요즘에 뭐 갑질 뭐 이런 예 그런 배달음식 관련된 이런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참 그랬는데 특이한 이제 사장님이신 거죠. 본인이 고생을 하셨는데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더니 어디서 뭐 고마우니까 이게 참 도움의 힘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도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마워서라도 음식도 맛있는 메뉴들도 있고 저렴하고 사장님이 이렇게 또 친절하신 분이 요즘도 계신가 싶어서 이제 그 직원들이 꼭 먹고 싶은 게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이제 거기서 몇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황당한 것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또 이제 좀 정신줄을 놓고 뭐 손님이 많았다고 핑계를 댈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또한번 그렇게 이제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역시 또좀더 더워졌는데도 화를 안 내시고 얼굴에 분노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저도 죄송하니까 이제 그 사장님 그 주방에 근무하거나 홀에 근무하는 직원 수대로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시원한 음료나 저희가 만든 쿠키나 이런 거를 선물로 드리기는 했어요. 당연히. 양심이 돈을 안 받으시니까. 근데 그거는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잘 먹었다고 하시고 두 번째도 역시 오셨을 때 제가 이제 지금 몇분 일하시나요? 물어봐서 이렇게 음료를 돈을 안 받으시려고 하니까 그거를 대신 드렸는데 참 훈훈하다는 거죠. 저도 좀와 요즘에도 이런 뭐 제가 어렸을 때는 좀더 사람이 인간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점점 사실 제가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앞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모르는 사람도 들어주고 내 것도 들어주고 이런 게좀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강남에 살았지만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 저도 안 그러고 있고 이제는 뭐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어 그냥 도움을 받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이런 문화 쪽이 좀더상막한 문화로 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분으로 인해서 하여간 제가 또 많이 신선한 충격을 받고, 아, 나도 참 사장님 열심히 사시고, 어, 참 마인드가 되게 건강하시다,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사실 이런 분들 때문에 저도 좋은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근데 저는 이분처럼 이렇게 나이스하게 하진 못했고요. 어 최근에 이제 어느 실카페가 이제 뭐 연예인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 이제 여자 아이돌 무슨 생일이 있어서 남자 손님들이 많이 오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어한 친구가 이제 학생인 것 같아요 직장인 아니고 남자 학생이 왔다가 이제 부모님 지갑을 들고 왔다가 안에 현금도 좀 있고 원마 카드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계산을 하고 물건을 받은 다음에 지갑을 카페 내에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 친구 말로는 근데 이제 누가 그걸 집어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약간 정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살짝 있어 보였습니다. 예. 음.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오더니, 어,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인데 전화를 받아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았더니 그 얘기를 이제 아버지가 정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걸 갔는데, 지금 지갑을 이 점에서 집도 못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좀 CCTV를 돌려서, 어, 그 상황, 어째서 분실했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줄 수 있겠네요. 저희가 이제 녹화가 되는 어 cctv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대가 있는데 돌려 봤는데 사각지대에서 안 보이는 데서 뭐 잊어버렸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좀 바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네, 어떤 상황인지 알겠는데 지금 영업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중단하고 cctv를 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해는 되시니까 아 그러면은 뭐 영업 끝나고라도 뭐 경찰 쪽에 도움을 요청해서 그럼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냐고 하시는데 아 저는 좋습니다 뭐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밖에 찾으러 다니다가 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카페에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전화를 와서 음 차비라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입금을 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아 물론 된다고 집에 못 가고 있는데 저도 안타깝다 이래서 하여간 그랬더니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너무 아이 친구가 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느껴져서 바쁘지만 이제 알바생들한테 맡기고 cctv 도 녹화된 거를 돌리고 또그 친구랑 같이 카페 구석구석을 같이 찾고 다른 손님들한테도 좀 도움을 구하고 어, 주, 이벤트 주최자에게도 또 공지를 부탁하고 하던가 이렇게 바쁜데도 최선을 다해서 했더니 이제 좀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예.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어, 저도 비슷한 관련된 좀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다, 저희 강남 사무실 앞에 식당에서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수강료를 좀 저희 입장에서는 큰 돈을 받아서 당시에 그냥 무슨 장사꾼들이 하는 전때 같은 그 힙색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데 꽂혀가지고 그거를 거기다가 현금 다발을 넣어놨다가 밥 먹을 때 그걸 살짝 풀어놨다가 이제 식당에서 밥 먹는데 자꾸 아줌마가 말을 시켜 식당 주인 아줌마가 말을 시켜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어쨌든 분실을 하고 바로 가보니까 식당에서는 뭐 없다고 하면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못 보여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로 근처 파출소가 있어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완전 나 몰라라 아, 알아서 해야지 그거 뭐 자기 모른다는 식으로 바쁘다는 식으로 그래서 되게 제가 아, 참 너무나 이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식당 사장이나 파출서 근무자에 있어서 제가 되게 이제 상처를 받고 돈도 잊어먹었는데 어, 당연히 도움을 주려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런 마음 자체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굉장히 솔직히 욕도 많이 했거든요 <웃음> 저주스러운 말도 많이 했는데 하여간 예, 이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육체적인 짐이건 힘든 경험이건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대에게 그 짐을 나눌 때 어, 상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삶의 어, 기억, 추억, 행복이 되고 또 도움을 준 쪽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참 행복의 비밀인 것 같아요. 지난 시간 123번째 123번, 러블레터 자족에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행복에 이어서 이 짐을 나누는 사랑의 행복이 작은 일부터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도움을 주고받는 짐을 나누는 것에서 또 아름다운 인연들이 많이 시작이 됩니다.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국내에 있는 영어과정, 그러니까 국제대학원이었어요. 미국에서도 학점 인정되는. 그래서 저희 동기 중에 이제 미국 뉴욕 출신의 전엘리라는 예, 저보다 몇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말 보면서 오빠라고 불렀었거든요. 크리스 오빠. 아니면 이제 오늘 이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이렇게 부르고. 굉장히 똑똑한 친구였어요 어, 미국에서 이미 좋은 학교에서 이런 학위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박사학위도 지금은 최소한 두세 개는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교수도 하고 뉴욕에서 예, 제가 그런 친구가 있네요 예. 어쨌든 근데 이 친구하고 인연이 굉장히 작은 도움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들으면 뭐 이런 도움을 제 좋은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받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도 이제 좋은 인연들을 어, 평생 이어지는 인연들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뭐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죠. 뭐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친구가 이제 서로 모를 때아 그냥 우리 동기 중에 저 미국 애가 있구나 이랬을 때 기숙사에 집이 미국이니까 한국의 기숙사에서 있다가 처음에 기숙사에 입소하면서 필요한 짐을 나르는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제 앞에서 이제 그 여자애가 낑낑대면서 무거운 거를 힘들게 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국의 여자들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합니다 예, 약한 척하지 않아요 <웃음> 한국분들이 그런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간. 그런데 어쨌든 힘들었는지 제가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서먹서먹하고 그러다가 근데 저는 이제 영어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뭐 서구권 선교 이런 비전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당시에도 그 국제대학원 국제신학대학원 내에 주로 원어민들 미국인들하고 저는 좀 많이 어울렸어요. 저도 좀 특이하죠. 일부러 밥도 같이 먹고 괜히 서브웨이 주로 서브웨이 샌드위치나 코스트코 피자나 아무래도 미국 애들이니까 물론 한식도 뭐 즐겨 먹었지만 그런 거를 많이 먹더라고요 <웃음> 예, 그래서 같이 그런거 먹으면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뭐 재밌는 추억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도와줬다가 또그 친구는 역시 미국의 프랜차이즈인 KFC 있죠 프라이드치킨 거기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거기서 밥을 사줬던 기억이 있네요 오래된 기억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친했던 저보다 한 학기인가 두 학기 선배였던 브랜든이라는 그 친구는 저, 저보다 나이가 몇살 많았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식 베스트맨이라고해죠 신랑 들러리도 제가 해주고 예, 집안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그 친구는 저희 영어 교재에 또 목소리 좋아서 녹음도 해주고 이런 도움을 주고받는 일들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예. 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기한 일, 작은 도움이 계기가 되어서 평생 도움을 주고받는 친구가 될수 있다는 얘기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고요. 우리의 삶은 정말 full of surprises, 놀라움 그리고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도하신 그리스의 도 법이라는 것은 이 도움의 법칙, 사랑의 법칙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의 도 법이라는 것은 같이 느끼셨겠지만 참 아름다운 점이 구약의 십계명처럼 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아름다운 명령이고 아름다운 법이죠. 예, 사랑은 악을 행치 않는다는 말씀도 떠오르네요. 고린도 예, 전서 13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예,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더 메시지, 마지막이랑 계속하죠. 더 메시지에는 처음에 Your spiritual 이거를 live creatively라는 식으로 또 멋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창의적으로 사는 것인데 그러면 창의적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예, 자기의 천재성을 뽐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의 창의적으로 사는 것은 The m 의 문맥을 볼 때도 갈레데이 2장의 문맥을 볼 때도 구체적으로 짐을 나누고 남을 돕는 것이라는 거죠 참 멋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지막 기도 제목은 진짜 마지막 <웃음> 더 이상 마지막에 한 단어 사용하지 않을게요. 예, 꼰대죠 꼰대 라떼 예. 어... 그래서 제가 창의적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뭐 영어라든지 성경으로 이런 부분 또 제가 하고 있는 카페 이런 모든 것이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뭔가 같이 어우러져서 예. 남들을 잘 도울 수 도울 수 있는 예, 그런 어, 그런 하나의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 하나님의 계획은 어, 그 악도 선으로 바꾸신 능력이 넘치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특히 요즘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외적인 코로나나 그런 제가 뭐 사기 피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기도해 주신 분들께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런 피해를 넘어서서 제가 더 아름다운 도움의 손길을 어뭐 크리스천들에게나 또는 넌 크리스천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이 오해되어져 있고, 곡해되어져 있고, 무시되어져 있고, 잊혀져 있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법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예, 소수의 사람에게도, 에게라도 창의적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땡큐.